카메라 일단 최대한 걸려 있어요. 어. 어. 이제 성공. 와우. 이걸 몇 번이나 하는 거야? 여긴가? 이쯤이겠는데? 여기 아닌가? 한번 성공, 와우. 와, 씨. 어, 심장 안에 쫄깃쫄깃한데? 하는데요? 이가 에? 네. 아이씨 갇혔다 오 어, 성공 클리어 아또 있어 아 진짜 너무한다 네 번째 네 번째 이쪽에 있는데 네. 네. 네. 네. 네. 그래서. 오 어, 성공 오 제발 끝나라 아씨 이또 있어. 와 다섯 번이면 다섯 번이지 다섯 번 연속 성공해야 돼. 와 난이도 취약인데요. 아 여기 난 여기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곤란한데. 오 성공. 어. 왜끝끝끝 그래, 끝. 끝, 끝, 끝, 끝. 아또 있어. 이게 여섯 번까지 있어요? 끝난 거죠. 어 끝났다. 와, 이 진짜 난이도 있네. 원그 돌아가는 거온주일까지 정확히 계산해서 해야지 안그면 힘들겠네요. 그래요.